이게 바로 부부의 목반이다. 뭐. 어, 많이 야채 좋아, 야채. 야채 많이 줬네. 요 고추도 좋네? 상추가 없는데? 아니, 그냥 상추. 아, 그왜 빼나? 아니, 당면을 밑에 먼저 넣을게. 같이 달아가 그래? 어, 당면이다. 당면 더 있는데 더 넣을까? 어. 아니, 근데 그래 불려놔. 맛있겠다. 우후! 나가버려. 아, 누군가 싫어? 가 살짝 봐야 되는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<웃음> 맛있어? 이분들 불러? 개운한데? 이거 양념 장다 해야 돼? 이거 남았는데, 뭘까 뭘까 고민인데, 이거 먹어라. 실고운데? <웃음> <웃음> <기원한데>? 겁나 짜게? <쩌경? 웃음> 다 아, 됐다, 먹자 자, 다 자, 합시다 한잔떨어 아. 오오있다 이게 바로 부부의 방인가? 부부 가끔다데맛한어잡내던 음, 아니, 좀, 냄새도 넣을 줄 냄새도 좀, 좀, 좀, 좀, 좀, 좀, 좀, 좀, 좀, 좀, 좀, 좀, 좀, 좀, 좀, 좀, 만 좀, 좀, 좀, 좀, 좀, 이 좀, 좀, 좀, 좀, 잘했어. 봐봐. 배달이 그 뭐라 믿겠지? 당면 또 뚫리고 있어. 진짜? <목소리> 우와. 당면 또 넣을 수 있고, 여기다 솔직히 라면 사리도 넣을 수 있는데. 당면인가 봐. 와, 너무 맛있어. 어떡해. 저 향까지 안 받지 아저 향은? 저 향이 맛있어. 겠저 향보다 부드러운데? 아니야? 저희 제 친구들 와, 밤마다, 진짜 맛있다. 나도 한번더 쏘면, 고장하면, 고장하면, 고장하면, 고장하면, 고장하면, 고장하면, 고장하면, 고장하면, 고장하면, 고장하면, 장하면면 고장하면, 고장하면, 고하장고 홍밥이야 홍밥 홍밥 아 홍밥 너 이거 먹어봤어? 아니요 이거이 먹어봤어? 먹어봤지 뭐 이거 줄까? 아니요 너왜 이렇게 야채만 거 먹어? 야채만 나무 오치가 어야채도 먹어라 와나 여기 방고다보았다 이제 볶음이 먹고 싶다 볶음이 무슨 맛인가 오 안주가 좋으니까 확치하네 이기 남았는데? 진짜 까지 마라 약간 가은거 오, 어다들어어 아우, 매워